한 병으로 응. 해드 경설은그 끌고 다가왔습니다. 이날 공주가 나내추럴닦가는데몇 분에 들어갈 거니까 이 내추럴을 쓸이 들어서 잘 찍는 거어지 맛있다. 에너지 아니다네 앞에 무엇이 많죠?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위아슬레머 2기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위아슬레머는 어, 불필요한 집착과 소비는 슬림하게 줄이고 어, 조화와 균형은 블레머스를 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는 하나의 무브먼트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활동하는 웰리스 캠핑 브랜드예요. 어, 거기서 저한테 많은 제품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열심히 먹고 활동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품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우선은 슬래머 닭가슴살이에요 이건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소개시켜드린 게 있는데 세 가지 맛이 있어요 내추럴 닭가슴살 그리고 블랙페퍼 닭가슴살 그리고 얘는 동충아초 닭가슴살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닭가슴살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동충아초 닭가슴살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얘가 제일 맛있어 얘가 제일 맛있어 또 이제 수지스링크라는 곳에서 도시락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강철부대 도시락과 집콕 이렇게 집콕 도시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펄컵 도시락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걸로 식단을 관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g m 폼에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나 이렇게 만들 때좀 도움을 주라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한 3일 동안은 이걸로 한번 식단을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맛이 어떻고 어떻게 먹는지 이런 것들 좀 보여 드릴까 해요 <웃음> 버터한건 아니고 왜냐면 강철부대 도시락 저도 이게 되게 많이 봤는데 되게 궁금했었고 집국도 보내주셨는데 이거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식당 같은 거 도시락 같은 거싸 드실 때 궁금하실 거 아니까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강철부대 이런벌벌컵 도시락인데 단백질이 무려 34g이나 들어있어 와 이거 먹으면은 이거랑 닭가슴 하나만 먹어도 제가 오늘 하루 먹어야 될 단백질 양은 거의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대로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때때로 도움을 받기 위해 지인폼에서 보내주신 어 요거 리커버리스틱과 이거 사이, 샤인머스키 맛이래요 제가 물을 잘안 먹는데 이거 타 먹으면 은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제품들을 만, 먹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점심때 먹을 거니까 오늘은 얘 가져갈게요 닭가슴살이 한덩어리 하들랬어 이 옷이랑 함께 단백질이 삶이 다구나면 진짜 많이 들어가봐요 근데 밥 진짜 맛있다 이게 중화볶음밥에도 더인지 더 맛있는 것같요 진짜 맛있다 약간 매콤한데 치즈랑 단호박대로 달달함도 있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가 좋네 응 음. 응? 음? 즐거운 점심시간. 오늘은 집콕 도시락입니다. 집콕 도시락. 음. 냄새가 너무 좋아요. 보니까 새우도 들어있고, 계란도 들어있고. 음! 거기다 닭가슴살. 음. 맛있다. 이렇게. 음? 이거 닭가슴살 안에 소스 있는데 이거를 밥을 비벼갈꺼야 음~~, 음 밥이 냉동밥과 같이 갈래 엄청 고슬고슬하고 <웃음> 있어 보통 이런게 이런 도시락이 되게 담백하게 나오는게 많은데 이거는 제일 맛이 딱이다 소스가 너무 맛있네 아~~ 음 오늘은 너무 순삭이네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수술 해가지고 여기가 상당히 많이 붓고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국물 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미역국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역국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미역국에 고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슬래머에서 보내주신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미역국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 그 전에 아침에 이거 먹으면 좋아요 아침에 리커버리스틱 있잖아요 아침에 하나 그 다음에 운동 가기 전한 30분쯤에 하나 먹으면 좋아서 이거 한포 먹고 엄마랑 같이 미역국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원래 나도 만들 수 있지만 엄마가 만든 게더 맛있기 때문에 엄마가 좀 도와줄 거예요 그럼 이거부터 리커버리스틱 얘는 물에 타먹어도 되고 그냥 마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레몬맛이라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먹어요 대신에 이거 베블, 버블리 샤인 다이어트는 하루에 한포 물에 타먹는거고 그럼 닭가슴살을 이용한 미역국 만들어 가보실까요? 아요슬램머 닭가슴살은 그 블랙페퍼 닭가슴살이랑 동충아초 그다음에 내추럴 닭가슴살이 있는데 미역국에 들어갈 거니까 요 내추럴로 쓸 거예요 내추럴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얘가 제가 먹은 것 중에 신고, 어. 탑스레 한에 들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에 넣어도 괜찮을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 얘네들을 전자렌지에 넣어서 데워주겠습니다. 이게 부드러워서 잘 찍히는 것 같아. 그치? 아이거맛있어다 근데 생각보다 맛있고, 어, 진짜 부드럽고, 촉촉해. 촉촉한 어. 다 응. 오늘은 달기름을 할 거야. 짜잔 닭가슴살로 만든 미역국 와 맛있겠다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 아, 어우 왜, 왜 이렇게 맛있지? 국물이 아주 간이 딱인데? 특게 닭가슴살로 만든 거 처음 먹어보면 맛있다 음음 음, 진짜 맛있네 원래 미국 먹을 때 국보다 미역이 더 좋은데 오늘따라 국이 너무 맛있네. 근데 다이어트 할때 이렇게 먹어도 될것같아 국은 적게 먹고 미역 많이, 닭가슴살 많이 해가지고 한미밥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괜찮은 한 끼가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닭가 그 뭐지 다이어트할 때는 속이 허하거든. 그때 뜨뜻한 국물 먹으면 좋은데 또 국물에 나트륨 많을까봐 안 먹는 분도 많다고. 근데 미역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 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좀 적당히 해가지고 그렇게 닭가슴살 먹으면은 식이섬유도 먹고 단백질도 함유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가끔 먹고 처음에 먹는 게 진짜 괜찮다. 일단 닭 가슴살이 안 그래도 부드럽고 촉촉한데 고기랑 같이 해서 먹으니까 더 부드럽고 촉촉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지금 막. <웃음> 씻고 나왔어요. 이제 마무리하고 저녁 먹으려고요. 저녁 먹기 전에 요거 버블링 샤인 다이어트. 이게 샤인 머스켓 그 청포도 맛 나가지고 먹기 좋더라고. 제가 지금 치고골 수술을 해가지고 빨대를 못 써가지고. 아, 음. 아 맛있어, 맛있어. 네,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위아슬램을 이기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솔직히 유튜브로 촬영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촬영한 이유는 요즘에 이렇게 냉동 도시락 많잖아요. 그리고 닭가슴살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많고. 근데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때제 영상을 보고 한번 참고해서 이런 점이 좋구나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선 강철부대 도시락 같은 경우는요. 이게 총 6가지예요. 맛이 6가지인데. 이름이 강철부대 벌컵 도시락이잖아요. 그래서 타사, 다른 도시락 대비 중량이 60g이나 더 많아요. 냉동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빨리 돼가지고, 어, 군것질, 이렇게 중간중간에 군것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고파서. 근데 얘는 중량이 아무래도 60g이나 더 많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군것질 안 하고, 그냥 도시락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배고프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총 6가지 도시락이 평균 단백질 함유량이 18g 이래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제가 먹었던 그 볼케이노 톡닭가스살과 4,000시 중가 볶음밥. 요게 34g으로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이중에서 이렇게 굴림만두와 치즈 스파게티가 어요 이렇게 스파게티도 못 참지 요거 맛있었고 그 다음에 저 마라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라샹궈랑 오믈렛도 같이 들어간 것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광철부떼 벌컵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10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당일 발송돼서 다음날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내, 내가 내 내일 먹어야 돼 그러면은 빨리 어, 전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콕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한식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자취하시는 분들은 한식 같은 거잘못 챙겨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드시면은 엄마의 집밥 같은 맛이 느껴져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칼로리면서도고단백이면서도 한식 우리 입맛 딱이죠 어. 그리고, 어, 닭가슴살, 슬레머 닭가슴살은 제가 여러 번소개시드렸을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진짜 제가 먹어본 닭가슴살 중에 탑3 하나 들거든요. 정말 부드럽고 촉촉하고. 근데 이거를 전요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미역국에 넣어서 먹었더니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 제가 이걸 이 닭가슴살 이용해서 먹은 레시피들은 제가 조만간 6월달에 TV 추세에 나와요. 지난 지난, 지난주에 지진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편집해서 그 레시피가 아무래도 TV조선에 나올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가 즐겨 먹는 방법이에요 그귀이 있잖아요 오트밀 오트밀 넣고 닭가슴살 넣고 뜨거운 물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면요 닭죽처럼 즐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띠아에 어, 토마토소스 바른 다음에 닭가슴살 썰어서 한번 데워서 먹으면 은 피자처럼 즐길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즐겨보는 거 있잖아요. 곤약면에 닭가슴살 넣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내주신 이 제품들도 지금 잘 먹고 있는데요. 이 버블리 샤인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을 잘 먹지 않아서 이거 물 마실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가르신이야. 고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상, 합성되는 걸 억제하여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까 먹었던 그 리커버리 스틱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에는 16가지 예쁜 피부를위한 영양소가 들어있고 또 7가지 건강한 컨디션을 위한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셔주시면 활력있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저를 진짜 제가 <웃음> 그렇게, 목소리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위아슬램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도시락이나 이런 닭가슴살 선택을 하실 때제 리뷰 한번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폭넓게 저걸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